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천민 한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을 튀길 건데, 아, 과연 초콜릿을 튀기면 어떤 맛이 날지 정말 궁금한데요. 튀김 옷과 초코의 만남 시작합니다. 일단은 튀김 반죽을 해줄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왜 손으로 하고 있지? <웃음> 손맛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오케이, 이 정도만 하자. 이정도 질감으로 하면은 딱 좋을 것같아자 대망의 초콜릿 이 블랙 초콜릿 부터 먼저 해 볼게요 블랙 초콜릿 이 초콜릿을 바로 반죽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쏘쏘쏘쏘 이게 몇 도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기름의 온도는 180도 여기에 일단 이걸 넣고 초코를 투입합니다 살짝만 해야 돼 왜냐면은 초코가 녹으면 또안 되니까 됐어 됐어 이 정도만 해이 정도만 해 뭐야 이거 Holy shit 이게 뭐냐고 자 그럼 이거 먹어볼게요 일단 만든 거니까 그래도 겉에 이제 튀김 옷이 있고, 자, 이렇게 겉에 튀김 옷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도 초코가 들어있습니다. 들어 한반 정도는 성공을 한것 같은데,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코튀김! 음, 음! 우와! 오, 대박! 오! 미쳤다! 미쳤다! 오, 진짜 미쳤다! 오! 와, 대박! 진짜 맛있다! 와, 이건 내가 진짜 살면서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맛이에요 와 미각 레벨이 상승했습니다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초코 바로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샷 오케이 적당히 눈치를 봐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중요해 오케이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와우 와우 와우 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비주얼 이렇게 오지죠 바로 그냥 시식 들어갑니다 이걸 싹 말아 가지고 음음 어우 나이또 자 이번에는 이제 대망의 크런키입니다 오케이 이건 반 잘려져 있고요. 그런게그 바삭함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바로 들어갑니다 레디! 스타트! 어어어 잠깐만 이거 왜이래 이거는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좀 부풀어 오르네요 오우 쉣! 근데 이게 왠진 모르겠는데 이게 막 부, 부풀어 올랐어요 안에 그 과자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 와, 근데 대박. 비주얼 대박. 비주얼 오졌구? 와우, 비주얼 오졌구요. 음. 음. 튀김의 바삭함과 크런키만의 과자 터지는 바삭함. 뭐라고 해야 되지? 합쳐서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금상첨화네요 맞나? 암튼. 음. 오. 이거는 마치 초코가 아닌 다른 음식을 먹는 것 같아 완전 나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한국천민 한천이었습니다